이 영상은 원래 대하 먹방으로 제작되었으나 시장 이모님께 분명 대하를 달라고 해서 구매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흰다리 새우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소란 선생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어, 흰다리 새우 좀 먹어보려고 해요. 회로도 먹고 어, 좀 소금구이로도 한번 먹어볼 건데 흰다리 새우는 이 가까운 어, 진남시장에서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진남시장에서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만 어흥 있도경계은리 <목소리> 사람들! 왔습니다 어, 살아있는 신선한 흰다리새우 요거 연말에는 좀 회로 먹고 연말에는 좀 예. 소금구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부터 또 왔습니다 사사사 오,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하다, 새우가. 음. 어, 부드러울 줄 알았더니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물로를 드시는 거는 정말 신선하지 않은 거는 비추합니다. 정말 신선해 가지고 막 잡은 거,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는 한두 마리 정도만 드시는 걸좀 추천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뭐 송구이나 이렇게 뭐 가열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여러분. 음. 소주 안주로는 생게 좀 더 괜찮은 거 같죠. 수량도 잘 맞는 느낌. 사사사. <웃음> 음. 자, 여러분들 이번엔 소금구이입니다. 아, 소금구이는 장갑을 끼고 음, 맛있게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 먹을 때도 그냥 장갑 끼고 먹을 걸. 나중에 따로 벌만 삭 띄어서 음 껍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부드럽네? 굳이 발안 떼어 먹어도 될것같은데 음. 아, 살이 되게 탄탄하다 음. 생태계에요 살이 되게. 껍질을 좀 까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또한잔해 음. 봐야죠. 쏴서 쏴서 머리를 따로 튀겨가지고 좀 먹을거예요 그래서 지금 튀고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굴리기도 하고 이거 하나 또 까서 새우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새우 껍질을 안 까서 드시는 분들을 좀저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안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껍질까지 맛을 되게 잘 음,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머리나 이런거 새우 시키면 하나도 안버리시더라고요뾰족뿌이 여기 있는데 여기만 좀 버리고 음.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리만 남았는데요. 이 머리를 또 튀기거나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또 굉장히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조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머리를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왔습니다. 과무 예. 과 그, 그, 그 어떤 거를 자이 부분만 딱 떼어내시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게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머리. 사실 어, 기름에 튀기면 더 맛이 좋습니다 어 근데 저는 좀 어, 간소화해가지고 어,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좀 돌려왔습니다 음 아. <웃음> 바삭하고 고소한게 음 전자레인지 돌려도 제법 맛이 좀 나, 납니다 여러분들 소주 한잔해. 쏴, 쏴, 쏴. 유독군데 머리 쪽이 좀더 짭짤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흰다리새우. 좀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회로도 먹고 뭐 쪄서도 먹고 뭐 머리는 전자로 돌려서도 먹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시장에 나와있는 흰다리새우가 1kg 25,000원. 1kg 양이 꽤 돼요. 어, 여러분들 혹시 뭐수산시장이라든지 있으면 가셔서 사다가 소금구이 뭐 이렇게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매운탕 뭐 해가지고 넣어서 뭐 탕으로 끓여 드시는 거 이런 거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댁에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